안녕! 그리고 전기 아 중전 전기 많이 있고 음. 라이프도 좋아 조용해 아, 어 방도 좋아 내일은 그 완커페네 뭐였지 뭐 분홍색 슬리퍼 뭐야 <웃음> 여기 말이야 야 나쁜 사람 Đây n à yo. a i ú p mình một câu n g ư t i h a o f a n y n t ư n g này thấy một cái màu không khí in nè. n g Mm-hmm. Thank you. 우리 어. 순대, 그 가게. 순대 꼭 먹으러 가? 어, 그 가게. 어. 비피오 가게. 어디야? 어, 집에서 가까워. 어. 어. 어. 응? 말해. 아, 좋나? 이렇게 먹이야? 지금 안 보인다. 아. 어. 근데 색깔 예뻐. 그래? 응. 나중에 보면 괜찮아. 응. 여기로 가자. 저 길을 막혔다. 다른 길? 응? 어, 맞아 맞아 음? 맞아 깍두기 김치 깍두기 양념 아그 응? 응. 응? 응. 왜? 음. 어 족발 없어. 응, 아까 얘기했어. 음. 없어. 자물쇠 건장, 재게 바, 조금 깜빡 건아 정금데이한한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끝, 네, 한 그릇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 하고 이거 시키면은 못먹어 그리고 <목소리> 아아아 먹고 매매 한 그릇 먹고. 이요다어요